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핸드폰 유튜브 어플에서 핸드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. 유튜브 어플로 들어갑니다.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내 채널로 들어가면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핸드를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. 내 채널에 들어가서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도 핸드 설정을 할수 없는 채널이 있습니다. 순차적으로 핸들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므로 이 기능을 빨리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내 채널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